조경수를 캐고, 한개 심어 놓으면 되지, 이거. 어려워 샀 인생에. 여기도 볼 수도 없지? 우리 조경수 되게 크네. 됐죠, 여기다가? 뭐, 때로 심어. <웃음> <웃음> 아이씨. 으이씨 시1이개쩔었다시이씨야 이씨 멓게개는데이시씨 이씨 10시 전동복 10시 10시 1이시 10시 1이시 10시 1네아 10시 10시 10시 10시 1 0렸다 어이찍 오바 문득 문득 문다.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뭐냐고? 숨어 숨어 숨어. 뭔데? 너너너 너, 너 뭔데? 오 피가 안 깎이는데. 너구 뭐냐? 우와 이마도 하이바가 반짝반짝 인제또된 건데? 오 여덟 잡으면 대박인데 오케오케 이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아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리 와, 이리 와, 이 잡았다. 근데, 왜 하이브 안 주노? 아, 이게 또 랜덤 드랍인가봐. 아, 쉣, 멋지 너무 멋진 끼고 있던데. 저, 씨. 싸가지 없는 새끼들 저, 저것들을 저 먼저 몰아내야 된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왜 너희가 여기서 자꾸 깜짝드니 왜, 왜? 오 인첸트 활인데 인챈터할 봅시다. 오두개 줬다. 경고, 강화. 아니, 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 철제 두고. 저 지금 방어가 지금 네칸반이죠. 쪼걸 끼면 지대쪼글끼뭐네칸반에서 올라가나? 똑같네. 철이랑 금이랑 방어도가 똑같네. 어, 이건 뭐니? 이 새끼, 어, 뭐야? 얘, 어, 뭐야? 이게 사 진다고? 켈렉톤, 이무무 이런 경우다 이거, 이런 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게다 물로 가못 돼. 물로 안 가지나? 와우 미쳤다 이 뭔데야? 아두 칸은 못 뛰나? 한번 더 올라봐야지. 두칸두 주칸, 칸은 못 뛰네 한칸 뛰네. 아, 저기, 우리 집. 이것도, L2? 어, 얘는 지 맘대로 가는데? 이 와글로. 이건 조련이 안 된다. 스켈레톤, 니 가자. 언니 가자. 자, 얜 가자, 우리. 쟤는 조련이 안 되네. 좀 높은 데가 어디있노? 사탕, 어, 왜, 어, 어, 뭘까라는데? 저, 저, 나, 나, 나, 나, 나, 버리고, 어노 타기, 타기, 타기. 버리, 버리. 아니, 아니. 오, 내리기. 아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왜 이러노? 영광 붙여서. 오! 신받다. 이거지, 54 가까이 오는 거지, 네. 신봤다신봤다 이런 걸 보고도 바로 캐면안되지 이런 거는. 조심을 몇 개인지 딱 보고. 우! 이는 뭐지? 이는 약간 골드 비슷하다. 금인데. 설마 한개 주나? 알겠지? 견적을 봐야 되죠 견적을 견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설마 철도 한개 주는데 우와 미쳤다 설마 뭔소리가왜왜뭔 소리 왜, 왜, 나노 이 돌았대 이 새끼들아 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데 아르켜 주노 왜 안캐져 얘? 켜캐졌다아철꽃개기로 캐야 된다고 이거는요 어, 그러면 철이 없는데 <웃음> 철세개 있는데 일단 캐지는 같기도 한데 캐졌다 빨로 안캐면 사라지네 내 다이아 내 다이아 와 이게 생각도 못했네 오 빡. <놀람> 야, 이거지 그래 54구간이 현재 보겠습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그냥 만는데 견적 봐야 된다. 견적 철꽃갱이철꽃갱이 우선은 어, 4개가 4개로 끝난다고. 어, 견적 봅시다. 견적. 오, 오, 쉣. 이러면 최소 8개란 말 아이가. 한개더있지도체 8개네. 뒤에 한개더 있진 않겠네. 여 8개겠네. 6개 아이가 또쭉한개 없는 가야 아, 8개, 8개 확실히 해서 8 8개, 8개. 8개, 8개. 8개, 8 아니 아니, 아니 이사람아 딱 보면 여덟 개면 아홉 개 놓으면 좋은데 딱홀수록 그럼 곱경이 세개만었는데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도 한번 까볼까 이게 딱 이렇게 여덟 개씩 놓는가 딱 여덟 개인데, 모양이 딱잡힌다 음, 딱 여덟 개라, 그냥. 딱 완벽하게 여덟 개. 절도 없고, 절도 없고. 딱 여덟 개라. 크 영, 못오고 올라가 봐라. 영롱하네, 영롱해. 자, 철곡갱이. 지리네두 개, 오. 세 개, 우와, 경치 보소. 세 개, 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이어 아, 아, 쓰면 되나 일단 무기 하나, 꽃갱이 하나 이렇게 할게요. 그냥 바로 만들어지나? 어, 도 있네. 오이오오오오오오개1오개오오개오오개오오개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다이어 고 다이어 무게 하나 만들고 그럼 여섯 이, 이, 이, 이개 남죠 오케이또 철도에 정리를 나눠야 돼한개씩밀려밀려밀려밀려밀려밀려밀려밀려밀려밀려 그러고 밀리1가두개 만들 수있밀리1 0 0두 개를 만들어야 되나 하이바1 하나 써야 되지 않나 하이바0밀리1리 신발이 최고 싼데 신발이 네 개네. 다이어트 곡갱이 갑니다. 곡갱이 한 개. 곡갱이 두 개. 곡갱이 한번 써봅시다. 아, 다이어트 곡갱이가 오피에, 오피에. 다이어트 곡갱이 섭시다. 뭐, 찰 곡갱이 요즘 누가 써놔, 지 다이어트 곡갱이 한번 써자. 아, 마. 자